이번 영상의 주제는 좀 어이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서대륙과 동대륙의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해요. 실험방법은 수영으로 동대륙에서 출발하여 서대륙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록하고 직선거리를 산출해볼게요. 출발할 지역은 오스테라 항구이고 도착지역은 가장 가까운 십자별 평원까지로 정했으며 물갈퀴를 착용한 상태에서 일정한 이동속도를 유지한 채 수영을 할게요. 항상 아키를 하면서 감탄하는 건 물을 표현하는 게 다른 온라인 게임에 비해 압도적으로 현실감이 있다는 것에 매우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영속도는 5.2mps이며 우리가 아키에서 수영을 할때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불평을 하지만 실제로 박태환 선수가 시합에서 초당 2m 정도를 이동을 하므로 캐릭터는 거의 모터 수준으로 수영하고 있는 거예요. 동대륙에서 서대륙까지 걸린 시간은 8분 30초였으며 초당 5.2m를 이동하였으니 직선거리는 2.44km로 상당히 가깝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거리냐면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가 2.8km이니깐 직선거리로 따지면 비슷할 거예요. 항상 서대륙, 동대륙이라 하면서 멀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옆동네 수준의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였네요. 이번 영상에서 알아본 내용은 정말 수잘데기 없는 내용이지만 한 번쯤은 궁금하지 않았나요? 주제처럼 엉뚱하게 궁금한 것이 생기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진 않았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